하려고, 또 금색해가지고 또 바르고 요거 해가지고 또 바르고 이제 화장품을 많이 쓴 결과가 뭐냐 화장품도 소식을 해야 된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오미연입니다 아 야매 주죽입니다 <웃음> 야매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뭐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화장품을 쓴 지가 벌써 거의 50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화장품을 썼으니까. 또 특히 배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메이커의 화장품들을 이것저것 써봤겠어요. 저는 특히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화장품들을 접해봤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면서는 이제 여러 그 화장품 회사에서 협찬 내지는 저렴하게 주셔서 또써보면서뭐한 번에 그 수십 가지를 쓰는 화장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기능성이라는 화장품이 나오면서부터 기능성이라는 화장품으로 갈아타면서 정말 정말 제 피부에 여러 가지 화장품을 써봤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화장품도 소식을 해야 된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 없을, 돈이 없을 적에는 뭐 화장품을 여러 가지 살 수가 없어서 다이어트 했었지만 조금, 조금 이제 어, 자기 소비를 할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생기면 여자들은 이제 자기에게 투자하기 시작하죠 어저 사람 피부는 왜 이렇게 좋은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따라서 피부과도 가고 따라서 화장품도 사보고 뭐할수 있는 걸 모든 걸 하는 게 여자 아닙니까? 제 오늘 화장대를 제가 공개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그 엘이라는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막 그냥 한 제가 2년을 한 10여 가지를 진짜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써봤어요 지금은 지금은 단일 제품 내지는 두 가지 외에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어, 전문가들의 말씀이, 실제 저는 이제 화장품 만드시는 분들 많이 만나뵙거든요다 거기서 거기고, 요쪽 거 조금 더 넣고, 요쪽 거 약간 빼고 이러고, 어떤 거를 조금 더 주력으로 뭐 단백질을 더 넣는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분을 더 많이 넣는다든가, 유분을 더 많이 넣는다든가, 뭐, 이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유분을 많이 넣어야 제가 기름지고 뭐 아주 반짝일 것 같이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피부가 원하는 거는 수분이다. 뭐 이런 결론.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고백하셔서 제가 결국은 제 화장대를 공개하지만 이렇게 많은 화장품이 있는 것지만 한 회사에서 한개 내지 두 개만 요즘은 생산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도 딱딱두 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뭐 뷰티 테라피 뭐어뭐 어뭐 트리플 브라이트 솔루션 저는요 이 브라이트 솔루션 안합니다. 미백 미백에는 정말 화학 통과물이 많이 들어가요. 선물을 받았지만은 그냥 두고 안 쓰는 제품이고요. 요것도 이제 같은 회사 건데 요거는 나이트 요거는 데일리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 주력으로 쓰게 하는 게 이제 이런 어, 윙크이 생기지 않는다는 단한 가지 에센스 겸 쓰는 어, 셀럽 에센스입니다. 요런 거한 가지에다가 뭐 밤에 조금 부족한 듯하면 나이트를 하나 쓰고 낮에 데일리를 쓰라는데 제가 이렇게 쓰고만 가도 메이크업 하는 분이 선생님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하면 은 파운데이션이 안 먹습니다. 이거를 싹 지우고 또 다른 본인들이 갖고 있는 화장품을 쓰고 파운데이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사실 음식도 과식하면 안 되잖아요. 피부가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 데다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바르고 또 금색 해가지고 또 바르고 요거 해가지고 또 바르고 침투할 시간도 없이 계속 발라주니까 화장이 겉돌고 기초가 겉돌니까 파운데이션을 하면은 오후 가기 전에 오전에 다 문드러져가지고 위, 에 아래와서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거의 화장을 어디다 했는지 모를 정도의 수준의 화장이 되어버리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하는 거는 단순한 화장을 하라고 그래요 기초를 단순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그 많은 거를 바르다가 줄이면은 뭔가 부족한 거 배고픈 거 같은 거 피부가 아 이래도 될까? 뭔가 부족한 거 같아 근데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얘기는 만약에 만약에 부족한 거 같으면 같은 제품을 두번써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요걸 하나 발랐는데 요게 부족하다 그러면 요걸 두 번, 세번 발라주면 된다는 거죠 요거 말고 요쪽 거를 또 바르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피부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한 게 벌써 한 3, 4년 된것 같아요 3, 4년째 제가 한 개만 바르는지 한 개만 팔라는 거를 주로 한 개만 파는 회사 거를 이것저것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것도 이제 샘플이 들어왔는데 샘플이 요거는 이제 단백질을 뭐 5%에서 한 10% 정도 넣은 건데 어 한번 써보십시오 네 요거는 15%를 넣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생산할 예정이라서 뭐 요런 거라내 피부가 사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거는 이제 단백질 부족으로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 많이는 이런 화장품을 쓰고 될수 있으면은 천연 화장품을 쓰는 거는 좋겠지만은 천연이 꼭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유통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보관의 방법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어서 꼭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피부가 원하는 것은 그런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연으로 쓰시는게 좋고요 일단은 적게 아끼십시오 화장품 값을 아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를 초덕초덕 많이 바르냐가 아니라 크렌징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 클렌징을 잘못해가지고 한참 바쁜 시절에 저희가 화운데이션을 사실 방송국에서는 좋은 화운데이션을 써주지 못했어요. 뭐 도랑이라는 거뭐 이런 거막 바르고 이 클렌징을 잘 못했더니 어느 날막 이만한 여드름 날 나이도 아닌데 막 이런 어 농들이 섞여있는 이런 것들이 막 얼굴 가득 나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갓난이라는 프로 할적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피부과를 안갈 수가 없어서 가 봤더니 클렌징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클렌징을 굉장히 신경 썼어요. 기초 화장품보다는 클렌징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쨌든 파라벤, 계면활성제, 그리고 광물성 어떤 화학 물질들 광물성이 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여러 세 가지는 조심해야 돼. 는데파라벤은 0.5mg만 들어가도 미꾸라지가 기절해요 그런 걸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고급이라고 피부에다 바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화장 안 하고도 이쁘고 피부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도 보면 화장품을 많이 안 쓰셨지만 정말 피부가 고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불구하고 제 피부가 더 많이 나쁘고 이제 화장품을 많이 쓴 결과가 뭐냐? 피부가 얇아지더라고요. 이게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는 장벽이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의해서 제가 너무 피부가 얇아져가지고 주름이 많이 져요. 그래서 지금은, 하, 아, 콜라겐, 단백질, 뭐 이런 피부 밑에 있는 어떤 있어야 되는 유분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클렌징 해버렸나 아니면 너무 많은 화장품을 쓰면서 이게 얇아졌나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지금 화장품 은 어쨌든 적게 쓰자 그리고 이 피부 장벽을 다시 복구해 보자라는 생각을 듭니다 나이도 있고 그래서 뭐 얼마나 복구되겠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직은 젊으신 여러분들은. 화장품을 너무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나 10대들부터 그냥 막 색조화장 하는데 그 색조화장품들도 다싼 것들 가지고 하는데 색조화장은 100% 화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피부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피부암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어 피부에 좋다는 뭐이 화장품이 뭐 바로 뭐 어디까지 흡수된다. 뭐 진피 어디까지 흡수된다. 난 무서워요. 그런 것들. 그게 나노라는 입자로 만들면요. 이게 우리 인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도 상상해봐야 돼 진피까지만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화장품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나노라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몸 어디에, 뇌에 들어가는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될수 있으면 은 쉬는 날은 집에서 화장을 안 하고 쉬어줘야 되고 특별히 오늘은 꼭 화장해야 되는 외출 시에 또뭐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또 하나 선크림이요. 정말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선크림 때문에 오히려 피부 암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정말 선크림은 확 덩어리입니다. 저는 선크림 안쓴 지가 한 5년 됐어요. 외출할 때 자외선이 강한 곳에 가는 날만 쓰세요. 집에 있을 적에 전기불 밑에 조명 밑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고도 우리 다 살았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나이 들어서 저같이 주름 많아지는 거 걱정되는 분